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 영상은 아래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명웅, 진이 차트 탑10스리 지금은 영웅시대. 가수 이명웅이 온라인 음원 사이트 진이 탑10 불싹스리 했다. 21호 전 진이에 따르면 이명웅의 노래 14곡이 탑 10일 싹스리하고도 14위까지도 싹스리하여 음원 최강자임을 증명했다. 1위 사랑은 늘 도망가를 시작으로 2위 우리들의 블루스, 3위 런던 보이. 4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5위 팔라로이드 6위 무지개 7위 이제 나만 믿어요 8위 아버지 9위 에이 빈턴 10위 손이 참 곱던 그대 순이고 그리고 11위 사랑해 진짜 12위 연애 편지 13위 인생 찬가 14위 보금자리 순으로 1위부터 14위까지 전체를 썩쓸이 했다. 한편 15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이명웅의 더블 싱글 팔라로이드 팔랄로니티가 공개됐다. 해당 음원은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상위권을 휩쓸며 음원 최강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최근 기존 멜론 최진 4주에서 1위, 2위를 탑1 0 0너인 2위, 3위를 지니 실시간 차트에서는 1위, 2위 그리고 벅스 실시간 차트에서 1위, 2위를 각각 기록하여 모든 음원 사이트 상위권을 다시 한번 휩쓸었다. 그리고 이명웅은 오는 12월 전국투어 콘서트 아엠 히어로 인스턴트 메시징 히로 앙코르를 앞두고 있다. 새로운 모습을 담을 쌍방향 쇼통콘텐츠 영웅보의 색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에서 정보를 어떻게 찾았습니까? 댓글을 남겨주시고 구독버튼을 눌러 친구가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